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기초상에 나오는 받침없는 지읒단어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본 다음에 저를 따라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사 주사 주사 바지, 바지, 바지. 모자, 모자, 모자. 지도, 지도, 지도. 두 더지 두더지 자리 자리 자리 수저 수저 수저 사자, 사자, 사자. 우주, 우주, 우주. 아버지, 아버지. 이번에는 한글을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저를 따라서 같이 읽어보세요. 지도, 지도. 주사, 주사. 바지, 바지. 자리, 자리. 두더지, 두더지. 수저, 수저. 모자, 모자. 아버지, 아버지. 사자, 사자. 우주, 우주 다 따라서 읽어보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